오늘 2월 5일 일본 이즈제도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일본 우카 사와나제도 남쪽의 가장 열도에서도 어제 2월 4일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두 곳은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 지진 발생 지역이기에 전문가들은 대지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과 2022년 규모 7클래스의 강진이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2월에서 3월에 발생하였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치 알람시계를 맞추어 놓은 듯이 거의 같은 시간대에 발생하는 지진과 화산 폭발은 이번에도 비슷한 시기인 2월에서 3월 사이에 강력한 규모 7클래스의 강진이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태평양 통과에서도 규모 4.8과 5.2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바누아투 라인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칠레에서도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그동안 조용했던 캄차카반도에서도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곧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 발생할 규모 7클래스의 강진에 대한 보화선에 붐이 붙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